좋아요, 좋아요, 구독,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른 분은 또 어떤 분이세요? 이 친구도 보면 은 되게 잘생긴 초보 아빠 곧 아이 출산을 앞두고 아이를 위해서 아이랑 같이 한번 잡으려고 <웃음> 아니 지금 할 거면 좀더 일찍아지 그 걸어 <웃음> 응? 그동안에 와이프 배불렀을 때 아빠가 아이한테 음. 음. 태교 음악을 들려줘서 시원찮은데 <웃음> 그런 엄청난 꼬골소리로서 태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? 에. 에. 그러니까 좀위험할금 빨리 하지 그랬어요 음. <웃음> 근데 지금이라도 알았던 음. 게 어디예요 이 친구도 보면 특별히 많이 좁진 않은데 음. 좀 좁긴 해요 음. 어. 얼굴이 작아요 음. 되게 작아요 음. 얼굴이 정말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 되게 얼굴 작지 않아요? 작죠, 예. 어. 연예인들이 코를 많이 볼것 같은데. 많이 볼 좀, 거예요. 좀 데리고 오세요. 좀 오세요. <웃음> 연예인에게 발이 없어서 그런데. <웃음> <웃음> 어쨌거나, 음. 얼굴이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구강도 좀. 얼굴에 비해서 이게 작은 건 아닌데, 그냥 평균적으로 보니까 작아요. 음. 그리고 혀가 커요. 음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음. 구강이 별로 크지 않은데 혀가 커요. 그래서 하여튼 그분 얼굴이 작고, 혀가 크고 상대적으로 큰거예요 음. 혀가 혀를 사이즈를 자 해보세요 음. 그를다 혀를 한번 다 재볼까요? 이런 사람들 그래요 무슨 어떤 그 그래서 혀를 다 재고 보통 사람들의 혀 사이즈 두께 두께 두께, 두께. 혀이게 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아, 늘어나면 툭 늘어나고 그렇, 그렇네요. 두께는 큰 의미가 없겠다. 네. 그래서 네. 그냥 딱 보면 은 두껍다, 안 네. 두껍다 정도는 눈으로 보이지만 네. 두께를 재기가 참 난해하더라고요. 네, 네.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거는 입안에 아 했을 때이 찍혀있는 이빨 자국을 본 거죠. 네. 음. 음. 음. 아기랑 한 방에서 자고 싶어서 하신 분은 어떻게 되셨어요? 네, 이제 곧 출산이 되니까 이제 또 소식을 전해 오겠죠 음. 아들 났어요 딸 났어요 음. 아, 덕분에 음. 같이 잘 자고 있습니다 음. 소식이 오겠죠 네. 네.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<웃음>